안녕하세요 나은입니다. 내일 빼빼로 데이라서 빼빼로를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. <웃음> 초콜릿을 일단 좀 녹이고 올게요 빼빼로를 몸으로 녹이시나봐요. 미치겠네. <웃음> 미치겠네. <웃음> 어디요, 컬러고요? 아이 대전이에요. 대전이요? 뭐야? 찍는 거예요? 응? 아니죠? 드디어 중탕이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한번 만들어 볼게요 막대 과자를 초코에 묻혀서 여기다가 올려주세요 여기다가 올려주세요 뭐 묻혀야 되는 거 아닌가요? 일단 초코를 먼저 아 그래요? 마르면 안 묻잖아 아 이제 막대과자에 초콜릿을 묻혀 볼게요 이렇게 묻혀서 짠! 이것도 이렇게 묻혀서 완성 어 되게 그 만들고 싶네요 네 맛도 있어요 그럼 이렇게 끝난 거예요? 아니요 이거 한 번만 더 할게요 만들기 쉬우니까 여러분들도 만들어서 주변에 선물해주세요 없으면 어떡하죠? 없으면요? 사두세요 <웃음> 여러분도 먹고 싶으시죠? 사실은 제가 이렇게 미리 만들어놨어요 댓글에 이메일 남겨주시면 저희가 추첨 통해서 보내드릴게요 많이 많이 해주세요 그럼 <웃음> 시 치고 이조 수아TV와 수아 식구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도 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